요즘 제그저 소리를 들어보자. 그니까한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이코골이 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면에 대해서 막 하다 보는데 정말 핵심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오늘 강의는 그그 그 정도 하고 일단 제가 그러니까 좀 요즘 아 열받는 얘기 <웃음> 좀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가 막힌 수면.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걸 좋아하죠. 근데 기가 막힌 걸 좋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웃음> 과연 기가 막힌 수면이 어떤 건지도 얘기를 해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물 나갑니다. <웃음> 저를 찾아보시죠. 괜히 뭐 올려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웃음> 자손 들고 어 이게 예, 판매가 33,000원짜리 아 어. 진짜 <웃음> 도저히 매치가 안 되죠. 네, <웃음> <아니. 웃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웃음> 불과 한5 6년 만에 아 얼마나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았나 보죠. <웃음> 아 그동안에 저는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꿀미남 어 아, 되게 멋있어요 꿀미남을 생겼잖아요 아, 꿀잠연구에 미친 남자 아, 미, 결국 미친놈이 됐습니다 미친놈이지만 <웃음> <웃음> 꿀잠연구에 미쳤다 아, 되게 의미있는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저를 이제 소개하고 이제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요거는 네이버 카페, 저희 수명건강연구소 카페고요 요거는 블로그, 수명건강연구소 블로그. 요거는 유튜브. 유튜브에도 지금 그걸 꿀잠TV하고, 제가 운영하는 청풍소장 채널하고 지금 두 개가 운영 중인데요. 아직 조회수가 이렇게 아, 유시민처럼 몇 백만 뷰를 찍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웃음> 하지만, 되게 어, 어, 강의 시간은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데 유튜브에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녹음, 녹화를 해서 잘라서 내보다는 보니까 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시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67년에 안입니다 이제. 수준이 조금 넘었어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죠. 어, 이 유튜브, 아니, 네이버에서 황청풍을 치면은 쫙 많이 뜨는 중에, 어, 이, 이거 학술 정보에서, 논문 어, 이쪽. 이동향 연구 보고서는 13년도에 국가 연구 보고서를 만든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아, 수면학회, 음. 여러 가지 뭐 학, 학위, 뭐, 논문 아, 지금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야 많은 걸 쓰지만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쓰기는 쉽지 않죠 어쨌든 그래도 아, 나름 노력했다는 증표가 아닐까 이 생각에 잠시 자랑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면과 건강이고 수면 건강, 아, 건강 연구소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수면 건강 연구소는 정부에서 이제 인재관 연구소기도 하고요 어, 우리 사명은 꿀잠을 선물하자는 데 그냥 그냥 꿀잠이 아니고 목숨이 편안한 이 목숨이란 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목숨을 하면 생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목과 숨으로 다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숨이죠. 숨. 우리가 죽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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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명돈중, 상생, 셀케어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한번 만드는 것도 큰그 의미가 있겠다 어,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2030년도 되면은 직업이 뭐2 5개가 사라진댔나?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직업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다 기계가 대체하고 컴퓨터가 대체하는 직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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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양심. 이 웬만한 기업에 들어있지 않는, 이, 이죠 회사 행동 강령에 양심을 집어넣는 기업은 별로 없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 상담을 할때 보면, 어, 굳이 불필요한 것들을 매출을 위해서 팔거나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가야 의미가 있지. 회사가 성장하겠다고 누군가를 속인다거나 누군가를 뭐 밟는다거나 그거는 정말 양심적인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경영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함께 상생하는 그 의미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좋은 이유 재미있고 유익하고 돈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을 살린 일이니까.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다 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업하는데 을 돈이 안 되는 것도 비참한 일이고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돈을 잘 벌고 유익한 일을 하면서 재밌게 일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건강 유지의 기본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자고 또 하나가 잘 사는 거는 동물도 다 하는 일이니까 인간은 잘 쉰다 이잘 쉰다라는 의미가 어, 이 휴식 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쉬는 걸 쉬는 건안 쉬는 걸 쉬면 안 되는 진장 쉬는, 쉬는 걸 쉬면 안 되는 거는 숨이죠. 맞아요. 음, 맞습니다. 야. 혹시 무릎 아프지 않으세요? 아파요 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숨은 쉬죠. 그런데 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숨도 잘 쉬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당연한 듯이 알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길인데 자, 어디에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 숨 쉬는데 얼마 투자하세요? <웃음> 잠자는데 얼마를 투자하세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정도 <웃음> 어, 오늘 아침에 카톡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50대 초반에 그 카톡 내용 중에 얘기했었어요 저는 먹는 거 엄청 신경 씁니다 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주스, 커피, 라면, 햄등 아주 많은 분먹을 먹지 않고 육류는 네발당 달린 짐승. 짐승은 15년 동안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통닭 튀긴 건안 먹고 식사 전에는 항상 녹즙을 만들어서 먹고 지금도 갈비탕, 곰탕, 감자탕, 순대국 등등 출처를 알수 없는 것은 엄청 싫어합니다. 지인들이 먹는 것은, 먹는 것은 선호기한테 물어봐라 할 정도로 초특급 까칠녀로 되어버렸습니다. 먹는 거에 어마어마하게 신경 을 쓰죠. 자, 이런 걸안 먹으면 당연히 유기농을 먹어야 되고 또 좋은 걸 엄선하다 보면 이이 이 밥에 투자하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보통 우리가 그런 이런 거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대충 먹어도 어, 오늘 점심 얼마짜리 드셨어요? 7천 원, 8천 원뭐그 정도 하잖아요.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15,000 원. 근데 저녁에 조금 비싼 거 먹으면 간식 먹고 하지고 하면 2만원. 하루에 2만원씩 한 달을 먹으면 얼마예요? 1년을 먹으면은 그리고 뭐 보약도 좀 먹고 맛난 거 먹고 하다 보면 근 1년이면은 천만 원 훌쩍 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투자하는 게 천만 원이거 이게 다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먹고 살아 근데 이잘이 이 중요한 잘 자고 잘 쉬고 해야되는 이 역에는 큰그 투자를 안 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얘는 배가 고팠고 얘는 그냥 맨날 자는 잠이고 얘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잘, 숨을 잘 쉬었으니까 굳이 뭐 노력을 따로 안 해도 됐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듣, 들고 난 거예요, 소리. 자, 옛날에 의사들은 다 청진기를 갖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심장 소리, 숨 쉬는 소리, 자기 움직이는 소리. 그냥 소리를 듣고, 아, 문제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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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가 나기 전에 소리가 우르르르르르 나면은 잭상이 도망갔죠 천둥, 번개가 치면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희한한 소리가 나는 거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소리로써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파악합니다 자 어, 녹음을 해갖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자기 코고리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들어보자, 그거죠. 자, 우리 중에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잘 때도 숨을 쉴 거예요. 숨을 안 쉬면 다음에 안, 안 일어나니까. 다 숨을 쉬는데, 지금 옆 사람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가 강개다 말고, 그렇네요. 이걸 한번 보자.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미친 게 아니고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코골이 소리는 숨 쉬는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고 숨을 안 쉬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코골이를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잠을 안 잔다. 혹시 잠을 자도 숨을 줄안 쉬면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코를 굴지 않고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데 잠만 자면 이 비정상이 되는 거죠. 비정상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러 왔던 거죠. 자, 그리고 코구리 소리를 한번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는 숨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문제없는 보통의 숨은 근데 네? 아, 가끔가다 이제 이정도도 뭐 애교로 봐주죠. 귀엽게 근데 이제 이소리야 지금 제가 이 소리를 왜 내냐고 소리를 이 소리가 여기까지는 소리가 이이 소리가 이제부터는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는 소리가 발생하는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들어보라한번은 소리가 얼마나 큰지 뭐 요란한지 그걸 들어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 혀가 빨려 들어간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위험한 상태에 접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지금 2단계예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속에서 막 빨려 들어간 소리, 끌려 들어간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들이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숨이 탁 멎어버리죠. 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나 뭐 중상에 가까운 듯한 그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어플은 지금 여기 보면 숙면이 82%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은 심한 무흡증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은 믿으면 안 되고요. 그냥 소리만 들어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게 위험에 가까운 소리인지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코골이 소리인지 그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 어플을 쓰라고 이게 저희가 만든 어플이 아니고 미국 어플이라서 이게 돈 주고 살려면 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만 원은 뭐 투자할 만하다 해서 그냥 원하는 거지 이걸 해서 우리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 그냥 들어보고 나의 상태를 알아야지. 작은 동안에 내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를 알고 거기에 대처하자 하는 게이 소리를 들어보자라고 하는 이 취지의 첫 번째. 그래서 코골이하고 호흡장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 코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소리들은 기도가 닫혀있지 않은 소리 기도가 협착되기 전에 그냥 좀 시끄러운 소리 이정까지는 옆사람한테 좀 시끄럽고 말지만이상기도저항중군이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뚱뚱한 사람보다는 이 얇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날짜한 사람? <웃음> 날짜한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특히 젊은 아가씨들 또는 여자들이 이 폐활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막혔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콩골이나 상기도 정군이나 어떻게 보면 기도가 어느 정도 막혀가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소리가 나고 여기는 소리가 안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잠잘 자는 걸로 아요. 그데 자다가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주 깨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코도 안보내데나왜 이렇게 그렇지 하는 사람들이 이 상기도 저항증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호흡은 이거보다 훨씬 더심한진 상태고 무호흡이란는게 있죠. 제일 무서운. 무서워하는 모험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악화된 모니 얘하고 얘하고 전혀 다른 일은 아니고요. 얘가 얘로 반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짧은 모험, 긴 모험. 길게 나오면 이제 생과사를 넘나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잠을 자죠. 그게 바로 여기. 이 병목 구간을 통과하는 소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이 조건이 달라지는 거니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알수 있습니다. 어플에그 나오는 수치는 믿을 수 없지만 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소리를 들어보면 알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어플은 소리가 안 나는 무흡 상태에서는 넘어가 버려요 정상으로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어플을 혹시 이 중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플을 개발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손잡고 저거를 녹음을 하고 를잴수 있는 거죠 산소포화도 같이 병행하면 무흡 상태에서 산소포화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작아진단이 스마트폰으로 될수 있는 그런 어플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플을 만들지 모르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셔가지고 같이 공동격을 했으면 혹시 남편께서 어플 강의하는 데 가시면 습득할 수있을니요 제가 이제 다른 거를 배워서 뭐 제가 뭘 하기에는 아,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네.